이번 동영상에서는 TSL이 오행 심리의 베이스가 되는 오행의 구성과 특질에 대해 알아보고 오행이론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이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오행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기운을 다루는 것이기에 어, 특정한 사물을 오행 중 하나의 성질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목을 예로 들때 어, 나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성 중에 목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지 나무의 특성 전체가 목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위로 곧게 뻗어가는 성질도 있지만 어, 새싹은 나선형으로 땅을 뚫고 나오고 주위 환경에 따라서 휘어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옆으로 팽창하고 잎을 무성히 하는 화의 성질도 있고 가을이면 열매로 결실을 맺는 금의 성질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물에는 여러 기운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예시로 드는 것들은 특징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행 중첫 번째로 목의 특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절의 시작인 봄의 기운을 목의 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봄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푸른 새싹과 나뭇가지의 푸른 잎새 또 새학년이 되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생동감입니다. 봄이 되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모습과 곱게 뻗은 나무의 모습은 이런 목의 생동감과 부드러움 고든 성질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온 오행에 따라 그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발휘되는 능력도 다릅니다. 목의 사람은 시작을 잘합니다. 추진력이 있고 어질고 또인재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이런 목의 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목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어, 그 조직은 항상 새로운 것을 잘 시작하고 잘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가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의 특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화는 발전과 확산입니다. 어,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고 모든 생명들이 몸집을 불리는 것이 모두 화의 성질입니다. 목의 성질이 시작과 위로 뻗어나가는 것이라면 화는 옆으로 그 세력을 키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화의 계절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는 손에 잡히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적인 면을 화의 기운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화는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데워줍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화의 기운인 사람은 주변과 잘 동화되고 또 눈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화의 대표적인 성질이 확산과 열기인데 만약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버리면 결국 이 화의 기운은 폭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병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학에서는 한국 민속 증후군으로 분류를 하고 어, 분노의 억제로 인해 발병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그대로 어,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 몸에 화기가 쌓여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어, 해소되지 못한 화기로 인해 어, 인체의 장기 중 어,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심장과 그리고 정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모든 오행도 움직이지 않고 같이 갇히게 되면 어, 문제가 생기는데 자 화의 경우는 그 역동적인 그런 고유의 특성 때문에 화병이라는 어떤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의 특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토는 중용의 성질입니다. 어, 넘치는 물을 막기 위해 흙으로 제방을 쌓고 또 강한 불기를 흙으로 덮기도 하고 열기를 흙으로 덮어서 잠재우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토는 넘치거나 치우치지 않는 중룡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간절기로 보게 되고요 어, 또 토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어떤 예득실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속에 담을 줄 압니다 우리가 땅 속에는 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고 다양한 강석이 어,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산이나 들에 자라나는 잡초 뭐 잡초나 식물이나 나무든 그 어떤 것도 땅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토는 포용적인 성향과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토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은 씨앗의 속성 그대로를 키워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런 것들에 어, 토의 속성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의 경우는 중재의 역할을 잘하고 관계에서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금의 특질입니다. 어, 금은, 결실, 어, 금은 결실과 결단의 성질입니다. 목화에 성장하고 확산하는 기운을 어, 응축시켜 하나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차갑고 강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계절로는 가을을 나타내는데 숲살직이라는 말은 가을을 말한과 동시에 금의 기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또 그러기 위해 냉정한 결단력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 결단력과 마무리가 좋고 또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특질입니다. 수는 수축의 의미입니다. 금의 기운이 결실을 의미한다면 수는 맺은 결실을 더욱 응축시켜 씨앗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죽음과 소멸의 기운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계절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수의 기운을 씨앗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씨앗이 시작의 첫 단계이면서 지나온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하루 중 수의 기운에 해당하는 밤에 우리가 생각이 덜잘 되는 것은 오행의 특성을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물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에 잠기거나 무엇을 탐구할 때 우리의 몸은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수의 사람은 머리를 쓰는 기획이나 계산능력이 좋고 어, 이해득실을잘 따지는 편입니다. 어, 지금까지 오행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 정도로 오행의 특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 대표적인 몇 가지 특성으로 오행의 어, 기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오행의 성질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계절의 경우는 어, 오행의 특질을 설명하면서 어, 다뤘던 내용이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어, 봄은 시작을 알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성장하고 번창하는 계절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을 맺고 내실을 다지는 계절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겨울은 가을의 결실을 저장하고 또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것으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기는 하나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로 연결시켜주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체와 오행, 우리 사람, 우리의 사람 우리 몸과 오행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오행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속의 오정, 오장과 오행과의 관계를 보면 간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스태미너를 관리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태미 스테미너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간장의 목의 기운을 담게 됩니다. 심장은 화의 기운인데 화기의 특성상 배출되지 않고 갇히게 되면 화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장은 토의 기운에 해당하고 폐는 금의 기운을 가집니다. 신장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도 저마다 오행의 특성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강한 오행의 기운이 그 음식의 대표적 효능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몸 속에 장기를 도와주는 음식들로 선별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목의 음식은 미나리, 쑥갓, 부추 등이 있으며 목의 기운을 담고 있는 간 기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의 음식에는 토마토, 딸기, 포도, 고추 등이 있으며,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의 음식에는 단호박, 바나나, 감자 등이 있고, 토의 기운을 담고 있는 위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의 음식에는 무, 도라지, 배, 더덕 등이 있는데, 모두 금의 기운을 담고 있는 폐와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음식에는 검은콩, 검은깨, 흑미 등 요즘 주목받고 있는 블랙푸드 블랙푸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수의 수의 기운을 담고 있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한편으로 인생의 노년기가 수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블랙푸드가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오행, 그리고 색깔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위 역시 위치에 따른 오행의 기운이 들어있고, 우리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의, 방에서 의방그 가구 위치를 정할 때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책상이나 침대를 배치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오행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 풍수 인테리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또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역시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분되거나 화가 날때 녹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녹색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붉은색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붉은색이 화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사람마다 맞는 오행이 잘 어울리게 되고 또 나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잘 어울렸던 색이 나이가 들면서 잘안 어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른 음식의 오행을 보면 어, 음식의 색이 오행의 색과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목의 성질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녹색, 어, 녹색을 녹색띠게 되고 어, 금의 음식은 어, 백색을 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말하는 우리 글자와 오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화면의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한글창제 원리를 어, 제가 어, 따로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지, 자연의 원리는 오로지 음량오행일 뿐이다. 무릇, 사람이 소리, 소리를 내는 것은 오행의 근본이 있는 것이므로 목구멍은 깊은 곳에 있고 젖어 있으니 물이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쓰는 한글 역시 오행의 기운을 해석하여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라 인정하는 우리 한글이 오행의 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행의 원리가, 오행의 원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말하는 행동 안에 오행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오행의 기운이 나에게 파장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이로운 오행의 기운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어,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나에게는 좋은 기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글자에도 오행이 있듯이, 소리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를 살펴보면, 어, 소고, 꽹가리, 북, 징, 장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로 쓰이는데요. 어, 이 악기들의 소리들을 궁상각치우라고 해서 그 소리의 오행의 기운을 담고 나타내게 됩니다. 어, 소고는 가금이라 해서 목의 소리, 소리를 나, 나타내고 어, 꽹가리는 치음이라 하여 화의 소, 소리를 나타냅니다. 어, 그래서 북은 어, 아, 북은 또 궁음이라고 해서 토의 소리를 나타내고 징은 상음이라 하여 금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장고는 우음이라 하여 수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어, 깽가리가 어, 화의 소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깽가리 소리를 들으면 어, 굉장히 어, 좀 급해지고 흥이 막, 나, 흥이 나는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리에 그 소리에 해당하는 그 오행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오행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그 원리를 이용하여 활용되어지는 것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도 이 오행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나오면,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오행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 인생을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해보면 어, 오행과 이 우리 인생의 흐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 유년기는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로 어, 몸이 먼저 성장을 합니다. 어, 유년기의 아이들은 어, 정말 지치지 않는 엔, 에너자이저와 같습니다. 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아이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 활동하고 어,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아이들 아이들처럼 움직인다면 아마 비만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년기는 목의 기운인 시작과 성장, 그리고 강한 스태미너로 그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유년기에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형성된 잘못된 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년기의, 유년기의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또 인이라는 글자가 목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는 활동적이며 자신을 알리고 또 열정을 쏟는 시기입니다. 또 사랑을 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 가치관과 사상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이 시기에 우리는 사회로 나와서 사람,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 자기 자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어, 좋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 어, 예절이 필요해지고, 또그 예절을 몸에 갖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라는 글자가 어, 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중년기는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옳았었는지 또는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어떨지를 생각하며 숨가쁘게 지나온 청년기를 돌아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 등 어, 그런 믿음을 통해 다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작년기는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어떤 결실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수학일 수도 있고, 또 죽정이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어서이 시기가 되어서야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그 판단에 순응할 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모두 지혜로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 지혜들을 후손에게 전해주고 자신은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지자가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가지 기운이 어, 들어있고 목은 봄의 기운을, 기운을 나타내며 색깔은 청색 계열, 어, 신체에서는 간장을 의미합니다. 어, 방위는 동쪽을 나타내며 인생의 유년기에 해당합니다. 화는 여름의 기운을 나타내고 색깔은 적색 계열, 심장을 의미합니다. 방위는 남쪽을 나타내며 인생의 청년기에 해당합니다. 토는 간절기의 기운을 나타내며 색깔은 황색 계열, 방위는 중앙을 나타내고 인생에서는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의 기운을 나타내고 색깔은 백색, 방위는 서쪽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장년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겨울의 기운을 나타내며, 색깔은 흑색, 방위는 북쪽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오행의 종류와 특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사실, 오행에 관한 자료는 조금만 찾아보면, 어,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어, 오늘 다뤘던 내용 외에도 오행과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 어, 인터넷에, 어, 정말 많은 자료가 인터넷에 들어있습니다. 어, 시간이 되실 때, 어, 조금 찾아보신다면, 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상호작용인, 어,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